자이 글자가 처음에는 크기가 어, 없다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어, 텍스트에서 애니메이트로 들어가서 스케일을 추가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 처음에는 없어야 되니까 스케일 값을 0%로 먼저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레인지 셀렉터라는 메뉴에서 어, 얘는 그냥 한꺼번에 커지는 거니까 스타트에 이제 키프레임을 주면 되겠죠. 스타트가 0이었다가 어 시간을 한 1초 정도 이동해서 스타트가 100이 되면 이렇게 어 글자가 커지는 거죠. 근데 차례차례 커지는 게 아니고 어 같이 한 줄이 전체 다 커져야 되니까 어드밴스드라는 메뉴에서 베이스 어 온이라는 걸 캐릭터가 아니고 한 줄이 한꺼번에 커질 거니까 여기를 라인으로 어, 변경하게 되면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 커진 다음에 이제 위로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두개 이상의 애니메이트를 쓰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 엔터 눌러가지고 애니메이트 1번은 뭐 크기 이렇게 뭐 스케일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스케일 그 다음에 다시 이 이제 이 스케일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대로 두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트에서 이제 위로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포지션 그러면 포지션을 먼저 추가한 다음에 어 얘의 위치를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포지션에서 y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글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엔터해서 얘는 포지션 그 다음에 range 셀렉터를 확장하고 어, 얘처럼 글자가 커졌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경사면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죠 경사면 경사면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램프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램프를 쓸 때는 그냥 공식 같은 거죠. 옵셋을 사용해야 되니까, 어, 1초에서 옵셋에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어, 1초씩만 하죠. 그래서 2초로 이동한 다음에, 어, 옵셋이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커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반복이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여기, 어드밴스드에 있는 이 쉐입이라는 메뉴를 안 바꿨잖아요. 스퀘어로 Square,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옵셋을 쓰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이라고 했죠. 우리는 한 번만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쉐입이라는 메뉴를 스퀘어가 아니고 램프 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커졌고, 어, 근데 내려와요.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죠. 지금. 그래서 반대는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업과 다운은 반대니까 만약에 반대가 됐다 그러면 지금 업이 됐을 때 반대니까 다운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운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그러면 커졌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사면이 이루어지면서 글자가 올라가게 되고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즉 1초에서 어, 또 하나의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글자는 얘는 그대로 두고 타이핑해서 음. 그 다음에 사이즈 적당히 맞춰놓고 그러면 원래 지금 올라가기 전 위치가 딱이 위치여야 되겠죠 이 글자도 그래서 겹쳐 놓는 거죠 그리고 어, 텍스트의 색상을 좀 다른 컬러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이 글자는 이제 또어 얘처럼 되려면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크기가 그러니까 스케일이 필요해요 여기서 스케일 자 애니메이트에서 스케일을 추가하고 또 처음에는 스케일이 0이어야 되겠죠 0 그리고 나서 어 얘가 이제 0에서 100이 되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 램프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램프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옵셋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어드밴스드에 있는 메뉴도 쉐 어, p e 이라는걸 스퀘어가 아니고 램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램프로 바꿔주고 옵셋을 키 프레임 마이너스 100 1초죠. 자 2초에서 100이 되면 이렇게. 그러면 차례차례 커지면서 이 타이밍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위에 밑에 있는 글자가 얘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다 올라간 다음에 또 하나의 글자가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또 그리고 얘를 또 얘는 살짝 좀 작게 좌측 정렬 해놓고 얘는 이제 원래 위치를 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어 변화된 값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게 조금 편하니까 그래서 먼저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포지션이겠죠? 위치니까 그래서 애니메이트에서 포지션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어 얘를 미리서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놔 볼게요. 그러면 얘도 내려가는데 어 딱딱하게 하나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당,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램프 방식을 우리가 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부드럽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동작들은 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램프를 씁니다 어 그래서 램프는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도 포지션의 값을 미리 준 다음에. 어드밴스드에서 여기를 램프 업으로 바꿔놓고 어, 옵셋을 마이너스 100 2초죠 지금 2초에서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3초가 돼서 100이 되도록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 어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죠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램프 업이 아니고 램프 다운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 이때 이제 위에 있을 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글자와 함께 있는데 이때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죠. 컨트롤 Y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솔리드로 이 글자를 그냥 이렇게 가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 글자가 위에 있는 레이어가 없는 곳에서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트를 알파 인버트 매트하면 어, 매트 소스가 없는 곳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인버트 매트만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효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글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있는 금지 표시와 함께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이 효과가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 얘가 지금 왼쪽에 있다고 해서 얘를 굳이 왼쪽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작업이 좀 불편해요 쉐입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작업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기면 돼요 굳이 꼭 옆에다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작업하던 곳이 있으니까 얘한테 바로 그냥 레이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요. 렉탱글을 하나 만들까요? 자, 렉탱글 툴을 더블 클릭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은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 주고, 렉탱글 패스라는 메뉴를 확장해서, 어, 사이즈사이즈 링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줄이세요 가로와 세로를 줄여서 자 이때 이제 글자가 계속 보이면 좀 불편하니까 자 솔로 버튼을 좀 켜버릴까요? 솔로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라운드 렉탱글은 바로 렉탱글을 만들었더라도 라운드니스 값을 높이면 코너가 라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너로만 됐지만 자 이렇게 하면 살짝 라운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지기 때문에 x자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이때 이제 어 패스를 뭐두개 만들어서 x자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모션을 나중에 수정하거나 이럴 때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럴 때도 이제 리피터를 좀 사용을 해주면 어, 편해요. 그래서 여기 만든 렉탕글 패스를 선택하고 에드로 들어가서 리피터를 해줍니다. 리피터. 그러면 얘가 이제 리피터가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겠죠. 리피터. 리피터의 개수는 한개 아니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피터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에 들어오면. 항상 포지션 값이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위치가 옮겨지는 게 아니고 얘는 제자리에서 회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포지션은 0그 아래에 있는 로테이션의 값은 90도가 되면 되겠죠. 구십도. 90도. 그 다음에 얘네들 전체가 45도만큼 회전하면 x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 트랜스폼 또는 뭐 레이어가 돼도 되겠고요 자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패스와 패스는 따로따로 로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안에서 이 로테이션을 좀 전에 우리가 90도를 썼으니까 45도만 회전하면 x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45도를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x자가 이제 없다가 나타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패스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이큰값 있죠? 이 값을 조절하면 이제 어, X자 모양이 없다가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는 항상 우리가 어, 리피터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한 1초까지 얘가 뭐 커진다라고 하면 1초에서 X자의 이 정도의 모습을 크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0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얘 크기가 0이면 없다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때 이제 보시면 0에서 커질 때 이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여기 그럼 나는 이걸 쓰지 않고 싶으면 저처럼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게한 87.4 정도 그러니까 딱 봤을 때이 정도 크기에서 Add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키 프레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없애버리고 이키 프레임을 0 프레임으로 해주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어차피 얘는 안 보이다가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러,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자 X자 모양이 이렇게 커지다가 보시는 것처럼 커지다가 가운데서 어, 구멍이 뚫리면서 x자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넛 모양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건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해봤듯이 그러면 이 x자가 안쪽에서 어떤 원에 의해서 먼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선은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어느 정도 커질 때쯤 하나의 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레이어는 선택하지 말고 여기에서 엘립스를 하나 더블 클릭해서 어,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엘립스의 어, 사이즈를 또 링크를 풀어서 정비례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얘보다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얘를 감싸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최종의 모습이 이렇게 감싸는 모습의 크기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즈의 키 값을 주고 시간을 앞으로 이동해서 처음에는 0이 되면 어, 이렇게 되겠죠 예, 색상을 좀 잠깐 보기 편하게 어, 다른 컬러로 이렇게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자가 먼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이 커지면서 이렇게 감쌌을 때 x자가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x자가 방금 만들어 놓은 이 원형이 없는 곳에서만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매트 작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얘가 이제 이 쉐입은 X 모양이죠 X, X, X 모양 얘는 X의 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모양이 이 원형의 형태가 없는 곳에서 보이면 되니까 알파 인버트 매트가 되면 바로 X가 계속 없잖아요 계속 없다가 이 X자 모양의 키보드를 열어보면 여기까지는 0이죠 여기까지는 0이니까 없다가 얘가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말이죠 그러면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사라지고 그럼 얘가 이렇게 얘를 사라지게 만들 때또 어떻게 됐죠? 얘가 사라지게, 얘가 커지고 사라지게 되면서 안쪽에서 또 원이 하나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원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X자를 지금 사라지게 하는 이 매트의 소스가 하나가 더 있으면 돼요 그렇죠 대신 얘는 이제 매트가 아니고 색상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D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매트 소스로 사용된 걸 복사했으니까 눈이 항상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눈을 이제 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 U를 눌렀을 때 얘가 아, 솔로를 어, 솔로를 켜야 되겠죠. 이제 리사도 솔로를 켜고. 그럼 얘는 어때요? 나중에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레이어가 나중에 출발하는 걸 표현하기 쉽도록 레이어를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발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시간만 조절하면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마지막에 커지는 애는 얘를 감싸는 크기가 아니고 좀더 작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좀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원을. 그러면 얘가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음,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좀 전에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도넛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원에서 뭘 복사하면 되죠. 바로 여기 있는 패스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패스를 컨트롤 T. 그러면 둘다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다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가 늦게 출발하면 도넛 모양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근데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다이렉션, 리버스 다이렉션이라는 화살표만 반대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커지면서 되겠죠. 이렇게. 이때 마지막이 같은 크기니까 당연히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늦게 출발하는 패스에 마지막에 끝나는 크기가 살짝 더 작으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네들은 그대로 여기에 있는 그룹을 두고 어,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사각형의 그룹을 이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따로 만들지 말고, 그러면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렉탱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렉탱글의 패스를 또 열어서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링크를 풀어서 크기, 그 다음에 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의 크기에서 맞춰주면 되는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회전이 되야 되니까 어, 여기 있는 그룹 메뉴에 가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 원이 커지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이 사각형의 사이즈 에 있는 이에만 조절해주면 커지겠죠. 그러면 사이즈가 처음에는 어, 이 정도. 마지막이죠 얘가.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0이겠죠? 어, 그러면, 이렇게 커지면서, 음. 그러면 타이밍만, 키보드 U 누르면, 어, 키프레임이 열리니까, 여기에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어, 크기만 조절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때 이제, 얘가 사각형이 너무 지금은 크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늦게 출발하면 돼요. 얘도, 사각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미리서 보일 일이 없죠. 미리서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 안에서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잘 맞추면 이런 느낌이 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뭐 담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뭐 프리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어, 검색해서. 배치해 가지고 어, 놓기만 하면 되겠죠. 다운받아서 배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쉐입은 이렇게 가운데 놓고 만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이 다 됐으면 얘네들을 솔로를 끈 다음에 x자 모양과 이 쉐입 세개가 이제 같이 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개를다 선택해서 자, 포지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옆으로 이동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 여기 이 레이어들의 포지션에 어떤 키프레임이 있는 모션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부모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너를 만들어서 너에다가 패런츠를 걸어서 그 너를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위치만 옆으로 딱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해 보면. 어, 여기서 이제 글자하고 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어, 나타나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